이티제는 최대한 감정기복 없이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감정기복이 풀릴 때가 있습니다 평소 호감이 있었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티제는 그냥 넘어갑니다 하지만 상대방과 교류하는 시간이 늘고 직간적적으로 호감을 확인하면 이티제도 예상치 못하게 선을 넘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대의 반응이 향후 상황을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이때 확실히 교제를 시작할 것인지 아님 잠깐 스쳐 지나간 감정이었는지 서로 명확히 의견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얼렁뚱땅 넘어갔다간 나중에 어떤 사람은 교제했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적 없다 만난 적 없었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티저와 스킨십을 했다면 꼭 앞으로의 관계정립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. 이투재월드입니다 2021년 10월 12일 채널 첫 소개 영상을 업로드했었는데 벌써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제 채널을 방문해주시고 지속적인 응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앞으로도 유튜브 채널 영상 외에도 카카오 채널톡, 카카오뷰, 네이버 카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여러분과 동시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의 의미로 10월 16일 오후 9시에 유튜브 온라인 스트리밍을 진행하니 참석이 가능하다면, 잠시 방문하셔서, 축하인사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